농산물 그 홈쇼핑 이 오늘 <웃음> <웃음> 슈퍼농부 홈쇼핑 마늘 들고 나왔습니다, 마늘. 슈퍼농부가 직접 수확한 마늘. 마늘을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네. 이제 종자로 딱 아주 심기만 하면 딱 되게. 그죠? 네. 사이즈 선별까지 딱다 해놓은 겁니다. 1, 2, 3번. 몇 사이즈들만 이제 마늘을 심는 거죠 마늘은 뭐다 똑같은 마늘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몇대 종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료를 사용하고 영양제를 똑같이 주고 해도 이게 세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써있지가 않아요 네. 그죠 <웃음> 마늘에 뭐그이대종3대종 써있으면 좋겠는데 네. 써있지 않아 네. 써있지 않은데 슈퍼농부는 자기가 농사 몇번 짓는 걸 아니까, 이게 네. 아직까지도 세력이 좋은 마늘이다. 네, 저희, 저희도 지금 이 마늘로 다 올해 농사를 짓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우리 한국농산TV 그 가입해 주시고, 또 밴드 회원님들께서는 얼마 얼마 필요하다고 밴드에다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슈퍼농부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449-4495. <웃음> 네. 여기도 있습니다. <웃음> 심을 시기가 돼서 이제 선변해 놓은 그 마늘들을, 어, 손으로 깔라 그러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겠죠. 그리고 기계에 다 놓으면 이렇게 한개한개 한개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기계에서 까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바짝 말려서 기계에 넣은 다음에 어, 한번 분리를 시키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씩 붙은 게 나오거든요 두 개씩 붙은 거랑 이렇게 이제 껍질이라든지 뿌리가 좀 달려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한개한개 한개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분리를 하고 선별기에 넣어야지만이 크기별로 분리가 잘 되겠죠 두개 붙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면 최고 큰 사이즈로 나와버리니까 한개한 네, 한 개가 독립되게 다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뿌리라든지 껍질을 1, 2, 3번 요 사이즈들만 이제 마늘을 심는 거죠. 큰 애들은 큰 애들끼리.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서로 이렇게 경쟁을 좀덜 하기 때문에, 훨씬 균일한 사이즈의 마늘을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게 이제, 저쪽 편에게 제일 큰 거.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3번입니다, 요게. 야, 이거 지금, 이렇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요즘 뭐, 인건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이게. <웃음> 망당 작업비가 장난 아니네요. <웃음> 몇 시티 작업하시는 거예요? 어, 한 10, 13일 정도 지금 됐습니다, 이제 한지. 네. 야, 3, 3, 한 지. 13일? 예. 하루 인건비가 얼마 나습니까한 160만원, 15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벌써 한 2천만원 넘었겠네, 인건비만. 한 1,500 천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웃음> 어? 남는 거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 같으면 은 10만원 인건비가 밑에 였거든요 올해는 지금 뭐 13, 4만원씩 이렇게 올라가 있어버리니까 뭐 마늘 심을 걱정, 양파 심을 걱정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갔다거 <웃음> 여기다가 아 이게 지금 저희 농장에 작년에 이제 그 주화마늘로 재배한 종자를 이제 저희가 그 농민 여러분들 별로 안좋아 하시겠지만 뭐 오돈차 한차를 주화마늘을 저희가 만들어내지를 못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수입마늘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 사용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은 거라고 이제 밴드 회원님들 부터 시작해서 주인 농가들이랑 전부 다어 종자 자기거는다 판매를 하고 저희 농장에 이제 마늘 가지고 이제 실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실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그럼 판매하실 거예요 이거? 어 농가분들 심으시다가 아니면 처음 심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뭐 선별은 이렇게 돼서 나가니까 택배는 안 됩니다 절대로 생물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시고 여기서 사이즈 원하시는 사이즈를 직접 가져가시면 되니까 뭐. 마늘 심으시다가 부족하시다든지 마늘씨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구미러 오시면 됩니다 <웃음> 야, 이게 한 망에 몇 킬로에요? 20킬로 입니다 아 20킬로? 네. 20킬로 요거를 지금 이제 대중소 네. 그죠? 1, 1번, 2번, 3번 네. 요 마늘 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 우리 슈퍼농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웃음> 네, 네. 전화번호는 여기. <웃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핸드폰 번호 네. 010-449-449. 전화해 주시면. 농산물 그 홈쇼핑이네, 오늘. 네. <웃음> 슈퍼농부 홈쇼핑. 마늘 들고 나왔습니다, 마늘. 슈퍼농부가 직접, 직접 수확한 마늘. 마늘을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네. 이제 종자로 딱 아주 심기만 하면 딱 되게. 그죠? 네. 사이즈 선별까지 딱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건 뭐 택배를 안 보내신다면서? 이건 생물이를 택배로 보낼 수가 없는 게 직접 눈으로 와서 확인을 하고 뭐 1번, 2번, 3번 크기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지 이거를 한방 보내 주세요 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물르기도못하고 네. 왔다 갔다 하면 또 네. 서로 또, 서로 또 민망해지는 네. 상황이 그런 ]구나. 상황이 생깁니다 네. 네. 직접 와서 네. 고르셔야 됩니다 네. 직접 와서 물건을 보고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네. 택배로는 안 된다는 거 <웃음> 요거 이해 해 주시고 네. 자 물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지금 10월 15일까지로 오셨죠 네. 10월 15일까지 행사를 <웃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네이버 밴드에 우리 한국농산 t v 그 가입해 주시고 또 밴드 회원님들께서는 얼마 얼마 필요하다고 밴드에다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슈퍼농부한테 어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 4 -449 4 9 5 4 네. 4 <웃음> 9 5 여기도 있습니다. 네, 이전화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아마 내년 마을농사 아주 잘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데. 예, 네. 마을농사에서도 뭐 비료도, 대비도, 뭐땅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종자가 어 하늘에서 내려온 씨 주화가 농사를 한번 지어서 그 다음 농사 짓고 또 농사 지어서 이렇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마늘 종위위 달려 있던 주화. 주화를 어,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콩알처럼 작은 이런 씨앗들이 나옵니다. 원종. 마, 마, 아, 원종이 어. 나옵니다. 네. 그거를 심어서 작년에 그 나온 마늘을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거거든요 아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하면 2대째? 그렇죠 2대종입니다 2대종, 네, 2대종. 어, 3대가 뭐 2대종이냐 3대종이냐 4대종이냐 어, 마늘은 뭐다 똑같은 마늘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몇 대종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료를 사용하고 영양제를 똑같이 주고 해도 이게 세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써있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웃음> <웃음> 마늘에 뭐그 2대종 3대종 써있으면 좋겠는데 네. 써있지 않아? 그지 네. 않는데 슈퍼농부는 자기가 농사 지었 몇번지걸 아니까 네. 이게 아직까지도 세력이 좋은 마늘이다 네. 저희, 저희도 지금 이 마늘로 다 오래 농사를 짓습니다 마늘 수확할 때부터 시종자를 좀 많이 빼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셔서 저희 창고 안에 조금 많은 양의 종자를 준비를 해놨었죠 네, 비싸다는 인건비를 무릅쓰고 <웃음> 이 종자를 까지 만들어 놓은 것 대단한데 요걸 이제 또가져 가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네. 아주 많은 농사 잘 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농수산 t v 는 우리 농부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전화 주세요. <웃음> <웃음>